오늘 또 펜션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지금 여기 어디지? 은평 몰입니다 은평 롯데마트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른 친구까지 한명더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건을 사볼게요. 우리 코너에서는 만원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네요. 있는... 오, 화장실도 깔끔하고 잠시. 방이 여기 10만 원이라고? 그, 어, 이거 10만 원리방인가침대도 아, 있고 아, 이거 진짜 좋은 거 정리합시다, 침 정리. 아, 근데 이정도 진짜 좋다. 그니까, 인정, 인정. 너무 안될거 같은데. 이렇전화해고저롤비이야 <놀람> 우리의 성공적인 여행을 위하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미국 피자스럽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음, 페트로닉을 음. 이어 음. 음, 지금 이거 먹고, 이따 바베큐 먹고, 음. 2차 안주로 막창이랑, 어묵탕 있고, 어묵 있고, 과일 맞아. 있고, 과자 있고, 아몬도 있고, 뭐. 내년 어. 라면까지. 아, 아, 아. 콩나물 넣은 라면. 음. 콩나물 넣은 라면 진짜 개맛이죠? 인정. 음, 음, 나그 20대로 돌아간 거 같아 20대야, 20대야? 우리. <웃음> 우리 뭐 30대야? <웃음> 산책 갑시다 산책 근데 형 네, 알죠? 공기 좀 술로 안 채워 장흥도 이제 다음 주면 바글바글 하겠다 응. 애들 MT 오면 서울권 대학교 애들이 오기 좋은 데거든 근데 물이 깨끗한데 물이 없어요 그냥 발은 담글 만한데? 그러니까 발 담그고 왜막 다슬기 이런 거 살지 않아 다슬기 국 먹어봤다고? 응. 어디서? 왜 식당가서도 다슬기 꼭 먹을... 그래? 옛날에 우리... 그 제천 가서... 우리... 우리... 우리... 아, 제천에 우리... 또 다슬기가 아, 많아. 제천... 야, 나는 다슬기 나만 먹어 본줄 알았는데 서울 천놈들인 줄알았다니 아니었네. 오는이 아... 아... 정도면 진짜 깨끗하다. 응. 그래, 사진 한번 찍자, 우리. 나이 바지 입고, 이 그래, 그것도 추억이지. <웃음> 지금 패션 레전드인데? 이거 지금 동네 거지 아니야, 이거? 야, 그거 내 수면 바지인데, 동네 거지라고 하면 안 되지. <웃음> 아니, 내 이거 때문에, 이야 약간 방금 팔로라 느낌이었어. 아니. <웃음> 어, 근데 여긴 진짜 게 깊네. <웃음> 아, 근 여름에 오면 좋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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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오는데? 아 <웃음> 쟤는 뭐 화장실 급하니? 왜 이렇게 빨리 가? 때산비치라 해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춥긴 춥네 서울에서 이쪽은 벗어났다고 공기가 좋다 이제 가서 우리 또 먹는 일정밖에 안 남았네 이다가딱 고기 먹으면 될걸? 이제 4시 40분이니까 고기 먹으려면 좀 배를 남겨놔야 돼 고기도 어. 엄청 많아 수영장 봤어? 수영장 하나도 지는데 이게 그거야? 방역기장? 수영장 어디야?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어우 되게 크다 나 사실 약간 온천 기대했는데 얘누니까잠오는데 그래도 10만원짜리 방치고 방도 있고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있을 거다 있어 그니까 있을 거다 있고 약간 위생은 기대하면 안 되지만 남자들끼리 딱 놀러 오기엔 딱 좋은 거 같은데? 여기 몇 조각으로 잘라? 네 조각? 나세 조각이야 왜? 그리고 아! 아 저녁이 찾아온 당연수 먹은 가자 가자 가자. 정교게 아니야. 사실 비꼼 스타이긴아니 나는 못한가 이런 느낌. 내가 먹어볼게 마루 마셔 마셔. 맛이 없을수가없어근데 음. 너네 생김 먹어? 먹는 사람 있어? 그냥 네, 제가 먹을게요 저도 먹어요 먹지 않아 형이 아, 빨리 와서 드세요 취소하지 않아 먹자 먹자 먹자 취할게요 좋아 할게요 좋아 할게요 이건 참소쓴가요네 네. 이거 찍어서 먹는 다얘 뭐야? 찍어서 먹 아까봐요? 맛있다 우리 이차 시작인데 이제? 네. 와 이거 탄삭촌이야? 맞아 맷집은 아, 맷집은 근데 술마시가 거의 안나는 이런 게 진짜 불가? 사실 이런 데는 고기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진짜 추워도 어, 고기 먹잖아 이렇게 빛나는 소주이고 빛24 네. 이거 CU에 가면 있습니다 <웃음> 아 이거 CU 광고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CU 광고 아니 CU에만 파는 거기 때문에 음. 야 근데 그건 좋다 400달이라 뒷광고 이용은 <웃음> 없어 아그집이 <진짜. 웃음> 가득 차는 방송 버섯도 음. 이제 꺼내도 되겠다 네. 네. 네. 왜 슉? 서로 유튜브 할 사람이 원래 어려운 거야. <웃음> 어? 왔어. 나좀 다가가도 될까? 노. 슉슉 어떻게 만해? 먹을좀끔 <웃음> 들어가서 먹을까? 정리하고 그냥? 응. 와 고기를 먹다가 추워서 지금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화장실에 갔다 온 친구가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 걔가 제일 마음이 급할 거야. 그렇지 빨리 아, 내려야 되는 <웃음> 데 아저씨가 완전 뭐 왔어요. 물이 뭐 다른 데로 샜대요. 좀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아 그래? 네. 아니 나 혹시 따뜻하니까 좋다. 이건 뭐야? 술이에요. 아 네. 어, 방금 따랐어. <웃음> 술이에요. <웃음> 투명한 건술 밖에 없다. 네. 말고 그치. 투명한 건 오히려 좋은 거. 네. <웃음> 물과 술. 캠핑 갈때 버섯은 꼭 먹어야 될것 같아. 호일에 싸고 버섯 이거 새송이 구울 때 잘라서 길쭉길쭉하게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맛이 아예 없어. 그 다음부터는 m 딩가면 버섯은 아예 안 샀거든. 제대로 구 줄을 몰라가지고 음. 근데 난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이야. 수분이 다 달라. 오! 뭐야, 뭐야. <웃음> 우와. 와. 우와 이게 얼마만의 물이야? <웃음> 야물 엄청 잘나와 확실히 왔어. 이이야칼지는것부터 뭔가 프로의 느낌이 나는데. 이거 없으면 입몸으로 하라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너무 잘 자르고 있다. 비율 좋게. 감사합니다. 짠. 짠. 음 깔끔하네요, 엄청. 아... 배불러 애기네? 배가 불러, 마요 하루 더연장해하아 <웃음> 우리 내일 일정을 좀 생각해보자.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라임 먹고 집어아몇 시에 일어날 까야 8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거? 아니, 8시 일어나서 라임 먹고 종료하고. 9시에 일어나도 되잖아. 어, 9시아 9시에 일어나자, 9시에. 어. 9시에 일어나고 라면 먹고 정리해도 열아, 어차피 11시 카우트이지 맞아 내일 밥을 먹고 괜찮은 카페를 하나 가자 근데 우리 굉장히 어? 너좀 보내드릴 텐데 카페 가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괜찮은 카페 있을까? 알아볼까? 아 그건 내가 알아볼게 5, 6시에 굿나잇 굿나잇 굿모닝 우리 좀 빨리 나가야될것 같은데? 늦잠 잤어 네, 네. 야눈 뜨자마자 라면 끓이고 있는 나도 아, 레전드 돼 눈을 지금 끈게 있다, 레전드야 너면 길게 먹는 거 좋아하지? 죄송없어요. 이런 것들. 이 라면만 내가 29년 동안 끓여왔기 때문에 오. 이는 다이건데. 모들 면이 딱 지금인데. 손 맛? 예. 시. 됐다, 됐다. 와이프다 보고 있을 텐 생각보다 먹는데. 콩나물 콩나물 때문에 그래. 콩나물 때문에. 이걸 다 먹고 응. 밥도 안 하고 해볼게. 어. 밥도 아, 있어. 이게 또 먹다 보면 들어간다고. 진짜. <웃음> 이게 또 라면에 밥을 또 참을 수가 없거든. 그럼 뭐라고? 꼬만났다. 이렇게 먹고 숙취 없는 우리도 레전드다. <웃음> 너무해 이거 진짜. 안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봐. 원래 안주 빨리 파는 술 이거, 먹어야 돼. 니가 니가. 치우자 치우자. 야 아, 근데 확실히 공기가 좋긴 좋다. 뷰도 좋고. 니가. 아 안주 파 저희는 주변에 좀큰 카페에 가서 티타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끼리> 하나 남은 몽골람을. 나 근데 7,000원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커피가 여기 6,000원이거든 가아요 그러면 괜찮지 진짜 계약이 는데 조심해요 맛있다 어. 있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이게 당일 생산 당일 판매에 100% 천연 버터를 이용한 7,000원짜리 몽블랑빵 광고 절대 아니고요 음. <웃음> 아 근데 맛있다 이거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이거 막 겹겹이 쌓이는 거봐 이거 세월의 그 퇴적층 같은 느낌 너무 광고 같나?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진짜 스노우 <웃음> 회사이아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에어드롬만 틀 <웃음> <웃음> 안녕